게임은 포더킹 게임같이하기 개같이 시간 오늘 2D와 한팬이와 함께 해볼 게임은 포더킹이라는 TRPG를 빙자한 어떤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아 몰라요 뭔지 해볼거야 그냥 일단 여기 온라인 호 눌러주고 갈까마귀를 풀어주는 중연비 풀어주고 있는데요? 우와 근데 모험을 선택하세요 이게 되게 뭐가 많다 모드가 한 개가 아니에요? 아니 모드가 아니라 모험 버전이 있나봐 뭔가 이렇게 보드 게임처럼 난이도는 장인으로 가시죠 중간 거 일단 지금 난이도만 장인으로 했지 뭐 다른 거다 기본 설정이거든요 저 이거 게임 처음이고 어떤 게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영상도 본적 없고 에에뭐 것도 몰라요 게임 박치기 깨박기 시작이나좀 하시죠 좀 아.. 근데 지금 40분을 기다렸는데 게임 한판 하려고 2디 지금 안 들어왔는데 2D 버릴 거야? 한편이 너 그런 녀석이야? 그러니까, 나 버릴 거야? 나쁜 놈아 <웃음> 일단 한판해 진짜 실망이야? 너 실망이다 진짜 어쩜 그래? 그러고도 우리가 왕을 위하여 전진하는 그런 세명의 모험가라고 할수 있니? 그러니까 말이야 너 정말 이기적인 자식이구나 정말 시작부터 왕한 명이야 마인드가 내가 할 거야. 글러먹었어 내가 왕이구요? 내가 왕이고요 너가 왕이라고? 아니, 이거 협동 게임이라며 이상한데? 한편이가 왕이면 왕의 살인을 밝혀내고 너 이미 뒤짐 이게 뭐야 오. 누르기? 클래스정보, 어. 한펜, 사냥꾼, 학자 뭘 정할 수 있네 아... 저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아 오케이 나뭐 음악가! <웃음> 음악가? 아이... 되게 쓸데없을 것 같은 거 같은 아, 거아드럼머야 또! 짱나게 <웃음> 삼음악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웃음> 어? 이름도 바꿀 수 있어 어? 이름 우리 또 하나 하자 그래 이름은 좀... 이거 게임 분위기에 맞게 좀 바꿔봐 오케이 나 드럼킹 <웃음> 드럼킹 <웃음> 아 <웃음> 판타지 웹툰 안 봤나 아 그러니까 <웃음> 뭐, 뭐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는데 좀 어? 이렇게 뭐 클라우디앙이라든지 백작 같은 거 붙으면 되지 백작은 어떻게 붙일 음. 건데 다스베이더 백작 <웃음> 다스베이더 <웃음> 대장장이 음악가 근데 별게 없다 종류가 근데 너무 지금 학자 같은 너무 똑똑한 캐릭터가 없는 거 아니야? 나 학자 할까? 클래스 정보 학자의 책, 순간이동 스크롤, 5골드, 정신은 영민해졌고 뭔가 마법을 할수 있나? 그래도 대장장이가 좀 세지 않을까? 얘들아? 오 대장장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강화시켜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그럼 대장장이 할까? 나너 <웃음> 반짝인 아, 거 아니야 이름을 그렇게 했어? 야! 컴은뭐저리웃 <웃음> <웃음> 야. 야, 야, 야, 뚜루디만 그냥 정상이네. 야, 준비 눌러. 준비 어디 있어? 밑에 이 머저리였어요. 아.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첫째로 마법사 백서가 사라지고 나니 남편이 궁에서 살해당했어요. 당신이 8월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다음 플레이어 기다리는 중 뭐지? 어아 클릭해야 되네.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다 읽으면 클릭함 우리. 힐데브란트를 찾으세요. 어 우드 스모크로 가기. 오케이. 아 우와. 이게 뭔데? 야뭔줄 알고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어나 몰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니턴이래 네 한번 가봐 뭐. 오케이 나 오른쪽에 있는 돈 모양 돌 보이죠? 이거 이거 부의 성소. 네. 부의 성소 한 가볼까요? 나쁘지 않다 좋아 오케이. 케빈큘라 가도록 하지 그렇게, <웃음> 환웅성 케빈큘라 출동 뚜루디카프리 그렇게 이름을 아니요, 좀 직접 이쪽으로 <웃음> 부르는 건좀 자제해주겠어? <웃음> 아 그래? 알았어 한편머저리오스 음. 고마워 <웃음> 뚜루디카프리오 <웃음> 어, 재물은 어, 해빈... 우리 어. 것이다 오오 음. 환웅성 케빈큘라가 뭘 했는데? 플러스 20% 골드 어. 굿백이. 오, 오 여기서 기도드렸거든요. 아 기도드렸어. 네. 음, 음. 그 다음에 누구 차례인 거야? 나한칸 움직여야 되나 봐. 나 아무 때나 감. 음. 우리 그럼 좀 합류를 할까? 그 화농성 캐빈큘러한테 그럴까? 드루 디카프리오. 좋아, 가도록 하지. 너 턴을 넘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어떻게 하지? <웃음> 이 어떻게 해야 돼? 나 턴을 넘기고 싶은데. 마을 퀘스트 살펴보는 중이라 뜨는데? 너? 어? 퀘스트가 뭐 있긴 한데 서비스랑 뭐 이런 게 있거든? 나 아무거나 일단 아무거나 해봐 <웃음> 난가? 나는 일단 퀘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 퀘스트보드에 필요한 게뭐 없나? 퀘스트보드? 상금아 그런 어? 게또 있어 우리 수호의 숲에 살고 있는 해골 사기꾼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골드 한 자루를 준대. 어, 오. 그것도 좋다. 우리 그러면 수호의 숲으로 같이 갈래? 수호의 오케이. 숲이 어디지? 오! 오!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그래서 누가 누가 저건겨난 몰라. 어, 어디로 가야 되는겨? 여기, 여기, 여기. 어, 밑으로. 왼쪽 아, 아래 해골 사기꾼 캠프? 라 캠프?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만나는 거 아니야, 둘 다? 난 여기서 그러면 은좀 기다릴게. 오, 이런 게 있네. 플러스 이십쇼 어. 간다 이름 <웃음> 이름 진짜 <웃음> 한편 머저리스 출동이야 근데 그냥 싸워봐도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너무 어, 싸워보죠 아 근데 못 싸워 이게 돌아가야 되네 아영아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고 뜨는 거구나 어 저거 뭐야 갑자기 어 내가 핑 찍었어 경룡의석상 나절로 잠깐 이동해보... 어. 어? 뭐야? 뭐 걸렸어? 어? 무기 상인이 걸렸는데 물건 잠깐 볼게 오케이 아... 우와... 야 나중에 이거 살 수도 있네 오이 재밌다 이거 음, 근데 떠나기 아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뭐할수 있어 이제? 이제 턴을 다 써서 턴을 넘겨야 되는데 턴 넘기는 게 오른쪽 위에 오래시계나 어, 바로 찾았어 오! 무기사너 나도 물건 볼게 지금 10원 있네 아 이렇게 볼수 있구나 아 그리고 무기 가격은 어디 있지? 지금 골드 최대 1블록 떨어져 있는 파티원과 골드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어 아 아오 아 여기 막 기타 같은 것도 있어 너뭐 샀니? 나뭐사게돈좀 꺼줄래? 어? 내두 배로 갚을게 돌았나? 너가 돈 제일 많은 아까 그래 먹어가지고. 근데 네, 우리 기다리자. 오케이. 여기 원숭이 수인 약탈자부터 뭐 이렇게 공략을 해버리던지 그러자 몬스터부터 없애자. 일단 먼저 갈게. 오. 우와 우와. 쏴온다. 이거 어떻게 오. 되는 거야? 어나나뭐한거 지금? 지뭘 성공한 거야? 어. 몰래 지나가기. 오 어, 지나갈 수 있나봐 통과. 얘 진짜 운빨 게임이다. 그러네. 근데 못 지나가는데. 너왜못 <웃음> 지나갔냐? 그러게. 다시 한번 해 봐. 기습. 실패. 실패. 어? 실패.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해. 우와! <웃음> 오, 다시 켜. 아! 아, 야 너무 많이 달아. <웃음> 너무 세다. <웃음> 나, 나 죽니? 나 죽니? 근데 우리는 지금 레벨이 빵인데 쟤는 레벨이 2야. 정 레벨이 아니 아어 어... 되는 거 맞냐고 이거 해봤자 몰록이야 몰록 가자 스매시 마어야 파이너스 오 잘했어 일단 어. 잘했어 우빙 야 근데 이거 맞아 이거 도망쳐 초크 파도 야아야 <웃음> 도망쳐 목숨을 <웃음> 헛데이 아! 해아아오 출혈 출혈 <웃음> 바로 죽었어. 경험치 일단 받아 경이 피아하기따라다다아아아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아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가 수인 흑마법사 그래 레벨 0 이런 애랑 싸워야지 아~~ 해보자 그러면 근데 지금 이동을 여기까지 못 가지 않나 모르겠네 어 된다 오 된다 된다 기습! 아 실패 공아 까비 기습은 실패했고 얘도 지금 책묶음을 어우 이거 봐 안달잖아 에너지 오 어, 별로 안세네 그니까 러 마법 데미지? 집중력 사용 도망 쇠도 지역 블레스트 와우 하지만 쇠도 어? 오! 이거.. 괜찮나? 어어어 어. h Oh. Oh. Oh. o 이 Oh. Oh. Oh. Oh. Oh. Oh. Oh. Oh. Oh. o 이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 한글 머저리우스야. <웃음> 이름은 부르지 마. 근데 이거 2D 죽어버려서 다시 하자. 오케이, 오케이. 리게맞자리겜 우리 클랜 이름처럼 딱 정할까? 클랜 이름이라니? 옛날에 가족들은 성 같이 쓰잖아. 아. <웃음> 우리 내가 존경하는 가문이 하나 있어. 그게 뭐지? 그 성을 따도록 하지. 바로 이름이 뭔가? 빙그레우스야 빙그레우스 <웃음> 아하 <웃음> 하지만 한패 빵긋 웃음에 녹아버린다고 <웃음> 야 근데 이거 재밌다 같은 맵이어도 오른쪽에 저렇게 건물 따르게 생기고 막 이러네 아 랜덤이네 어아 그리고 우드스모크 위치도 달라 아까랑 얘가 근데 아. 야 레벨 0이야 그냥 지금 싸우도돼 오케이 바로 뚫어버려도 돼나 한패 빵긋 웃음이 어? 이 녀석을 처리하고 있겠다 아, 같이 가자 실패 어? 어? 두 마리 어? 나, 난 왜? 난 왜? 난 왜? 어어? <웃음> 어, 근데 <웃음> 같이 가족이야. 왔어? 근데 같이 왔어 근데 같이 왔어 나 바나나 우유 뚜루디마 <웃음> 뭐 뭐하지? 이거 근데 너가 공격력이 세네라 한번 제대로 해봐 가라 저격샷 격려 오케 오 나쁘지 어때? 않아 에너지 많이 달았어 어? 근데 왜 이렇게 쎄 아. 아이구어이 어, 어, 광역이 왜, 왜? 있어? 안 되겠다. 너네 괜찮은 거 맞니? 나 쌩거 갈게. 응. 음. 알토아아 아, 구려 아 구려. 아정려 <웃음> <격려> 샀다. <좋다. 웃음> 오케이 경려. 야 깨다. 일단 그래 한 마리 일단 컷해. 와오 하루에 피이렇 근데 잘한 말이야. 초반에 너무 어 이거 야야 이거 아, 괜찮냐 이거 잡아줄 것 같은데? 내가 알토로 한명 없앤다. 그래 빨 빨리 없어 빨리 없어. 아, 알토고어 됐다 완벽해. 와, 오케이 관통. 진작 카즈. <웃음> 이거 죽겠는데 진짜. 어 완벽해. 요 저격샷. 완벽 오케이. 나이스 관통. 어 이거 회피해라 제발. 아이고 아! 야 사과받다 어, 벌써. 살아났다, 살아났다. 빨리 살아났다. 빨리 때려 내편나 죽어. 알토. 음... 어 완벽 오케이. 관통. <웃음> 와. 너 진작 때렸으면 이겼겠는데. 야 근데 여관에서 아까 쉬면 어쩌고 뭐 HP가 회복된다 뭐 그럼 여관 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어.. 여관 갈까 우리? 어 <웃음> 말이 여관 좀, 가보자 말이 좀 이상하잖아 하하하하 <웃음> <그러네. 웃음> 돈이 좀 이상했어 도 여관 갈.. 근데 왜 둘이 싸운 거지? 아까는? 이게 보니까 범위 안에 있으면 파티 사냥이 되는 거 같아 아~~, 아 음. 좋다 그냥 우리 바로 가자 어디서 나.. 먹으러. 나 체력 회복 좀 아, 돼? 되면 해 돈이 없어 <웃음> 돈이 없어! <웃음> 한펜이가 돈이 많아 일로와서 돈 받아가 그러면 어, 어 공유 어떻게 하요뭐한칸 안에 있으면 뭐 어. 주고받을 수 아, 있다던데 일로와서 받아가? 어차피 네칸이나 있네 그래, 야, 두칸 와서 받아 하나, 둘 아니, 어. 너무 많이 왔는데? 일단 어, 어, 내 돈도 그... 한번 줘볼게 돈 주세요, 어떻게 줘요? 돈을 클릭하면 되는데? 아, 아 그런다 그런다 야내돈 그냥 다 줘볼게 나도 다 줄게 21원을? 어... 그러면 반대게 아이씨 <웃음> <웃음> 일단 가서 치료되나 봐봐 돌아가서 돌아가라... 갈수 있... 없는데? 아 그러면 우드스모크 들어가서 알아보자 그래 저기도 아, 마을이니까 그래 어 에너지 부스트 오오! <웃음> 이게 사냥꾼? 들어가봐 들어가봐 들어가봐 됐어 어, 그렇지 이건 뭐야 나안 눌렀는데 야나안 눌렀... <웃음> 야, 익자 <입자> 좀. <웃음> 카오스 우두머리를 처치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 저기 들렀다가 여기 가면 되잖아. 어. 어, 나 여기서 여기서 좀 쉴게. 어, 쉬어, 쉬어, 쉬어. 어, 이십이. 어, 많이 잠다 나, 나도. 오케이. 퀘스트 목표. 여기 신도 의식 도구도 가야 돼 우리. 구골드 왜 썼어 너는? 나 앞. 나 여기 상처 났어 그렇게 까졌어. 아프지도 않았잖아 아껴썼어와 <웃음> 팀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좀 애껴 그냥 아 어디가 너너 <웃음> 어디 가냐고 <웃음> 근데 우드스모크 뭐 가봤자 별거 없겠지? 그냥 지나가는 게 나을 듯 여기 가는 게 나을 듯 오케이. 그냥 왜 이렇게 얼마 못 가지? 저거 뭐야 저 천둥은? 비가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많이 못 가나 봐아한 네. 칸이 제한되는 건가? 어? 해볼까? 남으면 가봐 어? 어? 시다하기 오? 오! 오! 오! 나이스! 아멘야 이거 플러스 1 생명? 마이너스 1 카오스? 뭐 선택하면 지 뭐가 더좋뭘 뭐랄까? 뭘 나는 마이너스 1 카오스.. 가 나올 것 같은데? 카오스 오케이 오 기회가 있습니다 뭔가 혼돈 지수가 줄어든 거겠죠? 어? 내 숲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거예요뭔 소리야 이게? 약간 양심이 좀 이렇게 시민의식이 상상됐다 향상 그런 건가? 야 우리 조금 확실하게 처리하려면은 레벨 1 채우고 가는 게 낫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까마귀랑 그러면 좀 붙어가지고 싸우고 가는 게 나을 듯? 오케이 근데 지금 어, 어 우리 세명 같이 싸운다 이렇게 되면 어어 3대3이다 3대3 기습? 한번 시도하자 기습 시도 기습 이거 할 수도 있잖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좋다 이거. 기습 좋다. 한 마리야 심지어! 오? 기습 성공해서 그런가? 그런가봐. 자, 그럼 나 R2 센거 하나 갈게. 1.4 나이스! 이거면 뭐. 가자! 그렇지! 오케이. 별거 아니지 뭐. 무언가를 찾습니다. 아 골드 나이스. 뭔가 아이템도 얻고 싶은데. 무기 같은 거. 그럼 저기 드라이오드 랜턴 저기로 갈까? 저기서뭐좀사 갈까? 우리 돈 돈이 그 많진 않네. 어. 아니면은 수인약 탈자랑 이런 애들을 잡자. 픽시랑 이런 애들 을 가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에너지 달면은 오아튼에서 다시 쉬고 가도 되잖아. 그러면 맞지?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 아, 오른쪽으로 간다. 오케이. 가자. 음, 나다. 어, 얘 뭐야? 얘랑 싸우면은 어떻게 되려나 어, 보고. 오, 오. 오, 다 같이 싸울 듯. 어? 어, 된다.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기습한명 밖에 없어. 아, 와. 어. 맞나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아. 우리 세 명이야. 3대 1이야. 걱정하지 오케이. 마. <웃음> 아, 아, 처맞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실한 사람이 맞아요. 처맞았고. 어, <웃음> <웃음> 내가 복수해 줄게. 어. 저격 샷. 우와! 폴드 샷. 우와! 오! <웃음> 엄청 쎄! 나 바로 그냥 집중력 사용 이건 뭐지? 도망, 쇠두, 쇠두 그렇지! 완벽한 빠! 바로 그냥 쓰러뜨려 음. 획득 또 골드? 오골드 나이스. 나이스 무게 하나 사겠는데? 조만간? 근데 확실히 공격력은 뚜르디 몰아주는 게 나을 듯? 오케이 오케이 맞지? 빌러네 어디로 갈까? 약간 이런 쪽핑 어떻게 찍지 이거? 핑 알트 누르고 눌러 아 거기? 오케이 음 이런 방향 어차피 우리 여기 가야 되니까 아 오케이 저두 마리 다 잡을까? 다 잡는데 우리 좀, 우리 좀 가까이 갔을 때 해야 될것 같은데? 세명 같이 싸아 오케이 난 여기서 넘길게 음, 음. 좋아 동료를 기다리겠어 오. 아주 오? 물음표 뭐지? 좋은 선택이야 바나나 우유 어? 뚜르디만나 바나나 우유 뚜르디만 진정하지 어? 물음표는 가야겠다 난 저게 궁금해졌어 아! 물음표는 가야지 근데 <웃음> 물음표는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오! 오, 온천. 헉? 뭉친 근육을 풀어. 근데 어차피 지금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야, 저거 데미지 입는다는데? 그래, 38%? 이거 데미지 이거 클론. 아니 근데 데미지가 혹시 어. 데미지를 올려 준다는 건가? 파워를? 어, 그런가? 그러네. 아니아니 빵이잖아. 안 좋은 그래. 거인 경우에 아... 데미지니까 떠나야 게해 돼. 아, 뜨끈하게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웃음> 어차피 체력 너풀이야. 아효 근데 저기 순수의 성소 저기 보면 동면역 저주면역 질병면역 있잖아. 음. 어저 먹고 갈까? 그러니까 원숭이 해치우고 저기로 한번 가 볼까? 오케이. 좋은,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저기에 무슨 눈부신 광산도 있어. 이게 싸우면 지금 몇 명이야? 둘. 야 우리 둘이 아니 두 명인데 2대이 한번 가 볼까? 두디야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괜찮지. 가보자. 기습. 아 실패 하지 말아. 어클났다 2대이다. 오! 아, 야, 어? 야, 쟤 너무 센데. 왜? 아, 야, 나쟤 어? 너무 센데 어떻게 하지? 클라다, 잠깐. 야, 관통샷 PC부터 때려야 할까? 돼. 무조건. 아니, 아니, 아니야. 원숭이 집중부터 해야 될것 같아. 원숭이 너무 세. 그래, 테미지. 어. 너뭐 썼어? 저격샷. 오, 어? 오, 어! 나이스. 야, 이거. 어, 나이스, 좋다. 이거 괜찮냐? 해피 한 번만. 어? 해피? 잠깐만, 집중해요. 나쇠도로 일단. 오케이. 아, 근데 그룹이다. 이거. 아, 어 뭐야, 어, 어. 아 뭐야? 데미지 1박에 차이. 아! 킹그레우스. <웃음> 아, 킹그레우스 뭐, 뭐 하는 거야? <웃음> 어, 플레이어 부활 있어. 진짜로? 어? 야. 뭐야? 어떻게 됐어? 이거 내 생명력을 하나 소모해서 미칠 수 있나 봐. 야, 그러면 일단 쇠도로 얘 수인 약탈자를 <웃음> 아, 보호뎀 없애야 되는구나. 아니, 내가 없애고 너가 때려야지. 투디. 야,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웃음> 나이스. 나이스, 자, 자, 살린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살린다. <웃음> 와 이거 맞아 근데? 이 플레이? <웃음> 안 살리면 왠지 기어 없을 것 같았어 <웃음> 학자 탱커야 <웃음> <웃음> 학자 배틀메이징 음. 어때! 관통샷 음, 뭐하데아 <웃음> 어때가 아닌데? 우리 빨리 이거 하고 저거 가야겠다 영원 가야겠다 가야 마을 가야 돼 마을 가야 돼 마을 가야 돼야오다아 <웃음> 어, 됐다 됐어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어? 어 오. 나 여행용 튜니 얻었다 순수의 성소랑 갈까? 순수의 성소? 어.. 한번 들렸다 어 야,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하지만 난오아튼에 가겠어 온천 어때 온천 온천 온천 진짜 온천 모르겠다 어? 생겼는데 뭐가? 아 잠만 저 잡을까? 빅시 한 마리, 한 마리. 나까지 휘말리게 하지는 말아줘 야, 막 돌아왔나 막 a 이걸... 면되잖아 팀이야. 나 노릴 게뻔하잖아 어? 어? 이렇게 내가. 똥칠게 어? 다행. 어? 다행.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d e 잡아야 돼. 나이스. e 나이스 개 세다 c e 이정도? 진짜 세네. 돈 많이 모은다 야나돈좀줘 투디야 나 지금 돈좀줘 아니 얼마, 내가 얼마 줄까 얼마 어, 야 두배로 갚어 두배로 갚어 나 <웃음> 5원 돈좀 아까 줘. 5원 줬잖아 두배로 갚어 두배 좀 그렇고 아 지금 좀더 줘봐 오와튼 좀 가보게 오케이 그래 나 저기 가야지 나 회복하러 가야지 난 가? 나는 그러면은 일단 성소로 갈게 음. 기도를 드려보자 야오 야야 저기도 피쳤어 어? 역시 성소가 여기가? 아니 나도 저기 가꼴 그러면 다 이제 아. 믿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제님 아 진짜 짜증나네 난 여기서 그럼 일 넘길게 우리 와서 같이 이거 잡자 잡자 그냥 <웃음> 피 오면 살려줄게 <웃음> <웃음> 알았어 <웃음> 아, 알았어 일단은 알았어. 회복하고 와 <웃음> 그러면 성소로가 오와튼 들렀다가 성소로 와 성소로 와? 알았어 못 가겠는데? 중간에 못.. 아 아니구나 성소 넌 성소 왜 가? <웃음> 다른 거 <걸> 찾아야 <웃음> 되는데? <웃음> 나 오와튼 가야되네 야 너가 잘갔다 어. 오히려 어? 어? 어? 어? 내가 땅 파볼까? 어파파파파 파, 파, 파. 아이템 하나 받아봐? 야 9%인데 되겠냐 너 안할거야 이거? 9%에 이걸... 아이템 하나인데? 하. <웃음> 나 오와튼 들어가 그래서 서비스 해야돼 서비스? 서비스 맞아요 힐러에게 가면 HP 모두 회복 아 일정 수준 회복? 나 그냥 구원 쓸게 얘들아 미안한데 오케이 오케이 와우 오풀피더그 다음에 다시 나와 썼네. 떠나기 다시 나가 에스. 즐거운 날오플러스2 이동 나이스 나 오. 들어가려는데 잠시만 우리 둘이 살수 있을까 이거? 잠시만 레벨이 있인데야 이거 그리고 레벨이라고? 다수야 그쪽으로 가면 안돼 얘는 강도는 안돼 차라리 얼룩늑대 가야지 어 저, 저기는 저 아직 레벨업하고 가야되나봐 그래 그래 나 쏘고. 숲에 식인식물 식인 보고있었는데 어디있어 그거? 식인식물? <목소리> 오른쪽 위에 있는거 아 이거 있는 거. 아 어때? 이것도 저기네 아 오케이 어? 아니면 캐빈 빙그레우스를 기다릴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같이 가 오케이 기다리자 어 늑대 잡을거지? <웃음> 어, 아니? 식인식물 잡을건데? 아 근데 저게 너무 궁금해 어? 이따가 같이 가 그래 식인식물 잡.. 야! <웃음>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니, 돌아와라 <웃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여기 잡고 얘 잡고 얘 잡고 그 다음에 물음표까지 가면 되잖아 아. 그래 아, 저거 몬스터였어? 음. 응 어. 아니 나 몰랐네 플러스 2 이동 나 왔다 야어 나.. 막 껴지나? 일단 한번 나는? 걸어볼래? 되나? 어.. 투디언 한번 걸어봐 됐다 <웃음> 근데 어. 이러면은 우리 둘밖에 못 싸워 아니 근데 아니야. 세 명이기도 한데 일단 기습이 성공이 47퍼야. 가아아 이게. 아니 47퍼가 성공이면 어? 잘는데어해피 나이스. 어 원턴. 역시 바나나 울 뚜르디마 파투. 가자. 파투 샷또. 나이스. 파투 나이스. 오! 어스 집중력 사용해서 나 쇠도로 간다? 오케이.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사용해 집중력 어. 단통샷 꽉! 아 나이스 이거 어떻게 써요 아이템? 우클릭! 우클릭으로 해야 집중도를 올려서 쓸수 있어 아 그렇구나 뭐야? 나도망에 집중을 해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닌데? 다른 데로 올려 저랬냐고 아 다시 했어 다시 했어 다시 했어 오. 오, 나이스. 아, 야, 홀려 버렸네, 음악에. 나도 간다. 왜 음악가가 나보다 더 세지? <웃음> 나이스, 미쳤다. 와, 진짜 세다. 야, 무기 사면 얼마나 세지? <웃음> <웃음> 넌 뒤졌다. 어떤데? 집중력 안 쓰고도 그냥. 빡! 와... <웃음> 하고 신의 수염 어? 나이스 오 사용하면 HP 15 이거 누구냐 오케이. 이거는? 일단, 일단 획득만 해놓을게 아 요거 한펜이고 요거 뚜루디다 슬. 신발 생겼다 오, 신발도 겠다그 다음에 이제 늑대까지 컷하면 되겠다 어, 간다 바로. 아 바로? 어 좋아 어 근데 야어 바로가자 사람이... 바로가자 이거 그냥 기습으로 시작하는게 나을 듯? 아 근데 실패 너무 적은데? 37%인데 되겠지? 아까 실패했는데 47% 된다메 음 <웃음> 내 네, 깜탈해 야세마리야 이거 압박감 큰데? 어, 오 나와있어 뭐야 우리? 어4 다시 피어나있어 회피 아이 워잉 녀석들 아아 아, 나만 물어 이씨 아 이자식들 경력 아, 그렇지 빠와 와이스 아. 이거 내가 컷할 만하다 오케이 하나 없애자 하나 없애자 일단 그래 이거 할 만해. 나이스. 나이스. 없었고. 스패이눈 뜨고 죽어버렸고. <웃음> 정지. 와 발차기 그냥. 기절. 어, 기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기절 어? 먹었다. 대박인데? 어. 저, 저, 이거 그럼 내가 마무리. 거의? 오, 나이스. 나이스. 너무 깔끔하고. 야 음악가 근데 좋다. 그니까 격려대주. 일단 쇄도 해야지 뭐 그렇지 아, 완벽히 빠!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샷 마무리 샷 바로 빠사이절젤 싹코킥 싹코킥 그냥 목 돌아갔는데? 어 카포킥으로 그냥 <웃음> 나이스 여기 네. 이제 한팬이 코인이고 열두개나 줘? 대부분 많이 주네 오 일단 받아 놓을게 춤추는 쇠기풀 음, 오 이거는 이동이 2나 증가한다? 굿굿 오케이 오 모든 저주 사라진 희이 200개. 오케이. 그다음에 저 물음표 확인하면 되겠네 한 펜이가. 아 오케이. 제 물음표로 갑니다. 아, 어. 한펜 방금 웃음. 방금 웃음. 아 이건 뭐야. 따뜻한 나앉아. 이 뭐였어? 4%? 방금. 형 봤어요? 나못 봤는데 옵션을? 이거 지금 4% 확률로 아이템 하나 받을 수 있어요. 하씨 <웃음> 되겠냐? 가자. 한번봐한번 <해봐. 웃음> 해볼까? 해봐. 뭔일겠어 <웃음> 어? 야 저렇게까지 치워다고는말 말 안했잖아 <웃음> <웃음> 형저 약초 먹을게요 <웃음> 약초 내거아니 <웃음> 내꺼 입아 너한테 있어? 예 <웃음> 네, 저는 회복약초 형은 저주푸는 약초 <웃음> 정말 이런걸 낭비를 하네 또 뭐하는거지? 낭비를 해 <웃음> 아니 팀원이 살면 좋은거지 <웃음> 일단은 여기 지금 못가잖아 눈부신광사는 어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야지 <웃음> 어 뭐야 이거 <웃음> 어? 물건 일단 봐아 근데 나 내가 돈이 제일 없는데? 어 제일 없는데 하필 돌기 방패 12뭐 이런 거 있는데 아.. 까비 살수 있는 게 없어 그지예요 우리 어디로 갈까? 이제 보스전 한번 할까? 보스전 근데 여기 레벨 1이라서 우리 좀 올리고 가긴 해야 돼 여기 원숭이도 아... 더 죽이고 수익도. 원숭이 잡고? 어? 어 그래 무기사라 넌 무기사 뭐 사지? 방어구 밖에 없는데? 아 공격력 없어 공격력? 공격력은 없고 에에에에에에 기탈모자 이런거 약간 이런거 하나 해줘야지 그래 <웃음> 모자 샀어 로어 상점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어 좋다 어, 에너지 부스트 그러게 이제? 내가 싸움을 걸면 되나? 한팬이가 요 밑에 수인한테 싸움 걸어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어 이거 야 이거 31% 성공시켜보자 아, 31어 성공시켜보자 이거 음악가 이게 음악가다 어? 오케이 오오 나이스 야심지한 마리야? 좀 바로 기절 시킵니다 그래 기절 한번 매기고 빠사 아, 매기고 아, 네. 나세도 는 뚜루디 어? 오케이 그렇지. 마무리 그렇지 나 마무리 마무리 세도샷빵 오케이 나이스 완벽했다 아 근데 이거 2 올랐어 2아나 이거 레벨 올리기 참 힘드네 오케이, 어, 다시 올라가 나, 캐스트. 맞아 이거 오른쪽에 퀘스트 보니까 그거 있네 카오스를 잡으라 그러네 그게 얘야 아 지금 나 이동 어? 오나 돼? 야 그러면 오, 내가 좋다. 여기 와가지고 얘 한번 싸움 걸어 어 뭐야 이거 오? 어 레벨업 됐다? 내부를 모두 탐색해야 된다고? 가볼까? 어 아이템 좋은 거줄것 같아 근데 레벨 1아 우리 1, 1, 빵인데 얘까지만 잡고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레벨업 하고 세명 같이 싸운다 이거 기습 31% 집중력 사용 되나? 된다! 나 오? 기습 해버릴까 이거? 오케이 해버리자 이렇게 하자 그냥 오케이. Okay, 내가 기절을 먹이면 되니까. 응. 100% 성공. 아, 한 마리였어? 기습 성공해서 한 마리 된것 같은데. 그런 건가?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 그냥 사용하고. 이러면은 뭐 <웃음> 처리 가능이지. 오케이. Okay. ほ이. 마지막 싸커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네? 나이스. <웃음> 빠싸. 나이스. 아야 근데 1 올랐어 1한 팬이. 오, 근데 어 근데 한 팬이 이거 투구 우와. 오 장차. 오오 오. 기절 면요 좋다 좋다. 저 식물한테 십이 걸면 싸움 다 걸릴 것 같긴 한데. 레벨이 이기네. 독 독성 식물. 음 갈게. <웃음> 도전. 오케이. 바로. 그래, 어나안돼나안돼나안돼안돼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도 모이자 그냥 아 근데 한편이 한번 회복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수인 흥마 가능 안돼어안 안 어, 된다 아안 아, 아, 다닌다 이동이 그러니까 좀 키가 작다 보니까 이게 무뭔 <웃음> 소리야 무 <웃음> <뭔> 소리야 <웃음> 발작 버튼 누르지 마 <웃음> 발작 버튼 여기 일단 가고 오, 되긴 그러니까. 되는데 한번 해볼까 고고 고. 기습! 아, 어 아, 기습하지 말지. 큰일 났네. 큰일 났데 너무 많은데. 얘네. 아! 어, 아! 세다 아! 기습했어. 어떡하지? 잠깐만. 괜찮아. 그럼, 겨 이거 잠만 뭐부터 잡아야 될까? 우리는 추정자부터 잡자. 그래 이렇게, 잡기 쉬운 거부터. 보이네, 나이스. 뭐? 어? 오 나이스. 어어 어, 뭐야? 아! 어! 오! 아 뜨거. 아, 아 뜨거. 이건 뭐야? 잠깐만 나도 그러면은 지역 블래스트가. 아 뭐야. 아. 넣어 있어. 어. 아 뭐야. 아... 아니야. 방금 웃음 보여줘. 방금 웃음 야, 우두머리 하나 기절되냐? 오케이. 우두머리. 아운데? 싸가지. 아! 아! 망했다. <웃음> 아, 아 파티원 잘못 아 만났어. 망해버렸네 그냥. 오른쪽 먼저 처리하고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어아 어? 이제 좀 알아. <웃음> 이제 뭐 이제 좀 보여. 어, 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아직 뭐야. 선명해. 어어어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코끝 셰 코끝. 어 아직 괜찮 괜찮 괜찮 괜찮 괜찮 괜찮. 께 얼마 안까졌어 <웃음> 아이템 뭐없니 <웃음> 아이템 사용하고 <웃음> 싶어요. 그러면 내가 마무리를 할게 얘를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오케이, 좋았다. w h 마무리하고 둘 b 체력 왜 그래? 제발 기 o 즐거운 인생 terrible great, sir. Kijo, ah, t r i g o 어한 Kijo, ah, 아! 아! j o ah, oh, ah, ah, a 아항 아 제발 <웃음> 죽으면 어떡해 럼 여기야 아항 안돼 오. 죽으면 어떡해 아항항 살려봐 누구 살려야 되지? 캡 빙글해 캡빙글루스아 어어어 대박 야 내가 한편이 못살려? 살리는 거 있을걸요? 어떻게 살려? 그 자기 턴 되면 살리는 게 생겨요 못살리나 본데? 너 어떻게 아, 살린 거야, 봐. 나? 나 나만 살릴 수 있나? 그런 건가? 일단 앞에 있는 애들 오케이. 어떻게 좀해 봐. 저쪽 왼쪽 애부터. 저 잡아야 돼. 못잡으로 들여주고. 간다. 빠! 아! 아, 아, 맛있어. 아, 좋았네. 아! 어? 아직 살아 있어. 아직 살아 어? 있어. 어, 뭐야? 나왜 살아남? 순수이성소 어. 아! 아, 아우, 나 미치겠다. 아. 자,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일단 마무리해. 빠! 아. 그렇지. 어, 개개 무슨 포빙그레 개미였음. 어, 클럿 이제 못 살린다. 아. <웃음> 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뭐 아이템? 없어? 뭐라도 없어? 뭐라도 없어? 잠깐만. 아이템 어... 다 있는 거다 먹고 다 먹었어. 잠깐만. 어, 이, 이, 이거다. 은둔처. 승! 죽입다 뿅. 어? 어? 어? 내가 레벨 올려서 오자 했지 오! 아니야! 무빙! 무빙? 아직 끝나지 무빙? 않았어 무빙? 중요한 건 무빙? 꺾이지 덩금치. 않는 마음! <웃음> 가자! 해야 오케이! 그래. 한번더 피해줘 언제나 한번더 중요한 건 제발! 도전과제 달성 어쩌면 좋아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보석킹 한번 해 봤습니다. 잼석 개같이네 이거? 아, 너무 재밌었다. 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노바.